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8월을 보는 여인 레드타로 카운슬러 레드송입니다 벌써 휴가의 막바지인데요 8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모두 모두 즐겁게 휴가철 보내시고 오셨나요? 저는 울산에서 가까운 철구소라는 계곡으로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계곡물이 아주 시원하고 깊더라고요. 정말 급작스럽게 가서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갔는데 다행히도 친절하신 젊은 펜션 사장님 덕분에 편안하고 즐겁게 놀다가 왔어요. 여름휴가 막바지 때 모두 더위 드시지 않도록 건강에 꼭꼭 꼭 조심해 주세요 오늘은 열 번째 컨텐츠고요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뚜뚜루 뚜뚜 네이 노래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썸타는 중이에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 썸타는 그 혹은 그녀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사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라는 질문이고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영상에 준비되어진 4개의 타로카드 더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한 더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레드타로는 개인타로 상담도 가능하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물론 개인타로 상담의 경우에는 100%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카운슬링을 듣고 보실 때에는 한글 자막을 함께 설정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의 카운슬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음,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전반적인 카드들을 봤을 때 키포인트는 진실, 진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그럼 본격적 카운슬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격과 연애 성향을 나타내어주는 자리에 교황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리딩을 해보자면 본인의 성격은 조금 권위적이긴 하지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이나 정해진 규율들을 정말 잘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 스타일로 봐서는 조금 보수적인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본인의 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한번 봅시다. 상대방을 뜻하는 자리의 경우 황제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상대방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음. 상대방의 성격을 보자 하니 나의 성격과 연애 스타일을 뜻해 주었던 이 교황의 카드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바로 상대방 성격 또한 권위적인 면이 있고 상당한 보수적인 성격을 지녔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의 성격에는 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격의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석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로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남성 우월주의를 표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쾌락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위치가 위치인 만큼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을 좀 차리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은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서툰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상대방은 지금 1번의 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1번을 선택한 분을 보았을 때 뭔가 불안해 보이는 것 같다고 해요. 무언가 크게 변화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1번 분의 이 속내를 알고 싶지만 알수 없는 이런 답답하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1번을 선택하신 분이 상대방 본인에게 호감이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1번을 선택해 주신 분과의 만남을 원하시고 계시지만 만약 교제를 정식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불안함까지 동시에 지니신 것 같습니다. 음, 현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상당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1번을 선택하신 분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번의 관계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요 연인으로서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되어진 이 연애는 불타고 화끈한 그런 정열적인 사랑을 두분다 아주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의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어 물론 다른 면도 있었지만 비슷한 부분 두분다 권위적이다. 네. 이 비슷한 성격으로 인한 첫 번째 문제로 음, 예를 들자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함 해보자 뭐 이런 문제에 접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간의 기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서 서로 좋아서 이렇게 연애를 시작한 건 맞지만 이 연애의 주도권 문제로 음,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오기 위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들을 좀 처리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입장으로서는 속상한 마음들이 문득문득 문득 드시는 것 같아요. 어, 나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고, 그러면 내 마음 잘알 텐데, 왜 자꾸 저러지? 응,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 너할것 없이 서로서로 서로 고집을 부리게 되고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조율되지가 않아 결국엔 헤어져야 하는 것인지 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보입니다. 음, 두 분에게 필요한 조언의 카드 리딩으로는 일단 이 상대방, 썸남, 썸녀와 잘 되고 싶다고 라 한다면 지금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상대방에게 자꾸자꾸 비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서로가 통하여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이 초기의 그 마음, 항상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셔서 초심 잃지 마시고 서로를 예뻐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면서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격려적인 그런 대화의 창을 여시고 꼭 서로서로 서로 함께 노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만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오랫동안 이 연애 그까지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과의 썸남 썸녀! 아자아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의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 볼게요. 2번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전반적인 이 카드들을 쭉 봤을 때한 곳으로 모여지는 키포인트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궁금하시죠? 그럼 카운슬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격과 연애 스타일을 나타내어주는 자리에 매달린 사람이라는 카드가 있네요. 먼저 리딩을 해보면 이번 분의 성격은 정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인내심이 아주 강한 사람. 상황의 흐름들을 잘 참고 지켜보는 그런 성격이시고 본이든본이가 아니든 타인들에게 희생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잘 놓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또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절대 쉬운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단함이 보여집니다. 음, 지금도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원해서이던 타인에 의해서이던 어딘가에 뭔가 좀 묶여있는 음, 그런 것처럼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적인 스타일에서는 본인이 풀리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업이 뭔가 좀 불확실해서 금전적으로 조금 버거운 경우라던가 뭐 다른 곳에는 신경을 쓸수 없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나지 않는 응, 그 정도로 어떤 부분에 매여 있는 상황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연애에서 상대방에게 미안해지니까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고 자존감마저도 좀 낮아진 그런 성향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연애를 한번 시작하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어,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음, 장기적으로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뜻하는 카드를 한번 봅시다. 네, 어, 상대방의 경우 정말 신기한 건 상대방 분 또한 본인 못지않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잘 참는 성격이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 누가 되었든 잘 돌보아 줄수 있는 음, 그런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면서 배려심이 폭발적인 로맨틱함의 끝장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부분에서 어, 음... 사람을 좀 부드럽게 리드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과의 만남이 이어지신다면 2번 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 보입니다. 벌써 이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도 상대방의 이런 매력들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는데도 두 분, 뭔가 코드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나온 이상 상대방이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2번 분이 정말 손재주도 많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위의 환경으로 자꾸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항상 얽매여 있어서 자유가 좀 없는 것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번을 선택하신 분이 스스로가 스스로 안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만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 울타리를 본인이 좀 대처해주고 싶다, 어, 품어주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지면서 이번의 분을 세상 밖으로 좀 이끌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한마디로 좀 돌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이 상대방은 이번에 분을 호기심을 넘어서 많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고 좀 아끼시는 것 같고 이미 벌써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신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가끔 어, 이 사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가? 라는 생각도 하시고 계신다고 하네요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카드들을 보아도 확실히 상대방 분은 이번에 분에게 호감이 크신 것 같고요 조만간 상대방 분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대시를 하실 것 같아요 나 역시 상대방의 그런 모습과 표현들이 싫진 않다고 하네요 결국엔 그 적극적인 구애와 대시를 받아들이면서 연애적으로 만남을 이루실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2번 분의 묶여있는 상황들을 좀 함께 이겨내가면서 이런 힘든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상대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뭔가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2번의 분이 원하는 대로 잘해주는 그런 연인이 되실 것 같아요. 음. 2번 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고마워하게 되실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의 이 배려 깊은 마음에 더욱 깊은 사랑으로 좀 빠져드시게 될것 같고 본인의 이 연애 스타일에서 부족했던 그런 내성적이던 면들, 표현을 좀 못했던 분들,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라고 좀 훈훈하게 마무리 해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부럽네요. 네, <웃음> 어 부러워요. 네, 음이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지금의 순간이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이 새로운 사랑이 나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다가왔다면 그 손은 나쁜 쪽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손이 아니니까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손꼭 맞잡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뻐해주는 상대방에게 보답하고 아낌없이 아낌없이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음,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집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카드들을 카운슬링 하는데 어, 너무 예쁜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해석을 하고 있는 이제 마음도 뭔가 설렙니다 네, 상대방은 진심으로 이번의 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힘든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줄 버팀목이 될 만한 자라고 하니 썸남 썸녀의 질문에. 이보다 더 좋은 리딩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2번을 선택하셨다면 네, 사랑을 1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번의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3번의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카드 한번 펼쳐볼게요. 음. 3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이 카드를 쭉 보니까 어, 지금 상황이 몸 어딘가 어, 뭔가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으시거나 손실의 상황이 있다거나 혹은 색다르게 뭔가 시작된 환경 때문에 그곳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 신경을 쓸 상황이 좀 아니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카운슬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성격을 나타내어 주는 카드에 이 메이저 아르카나의 13번. 데스 죽음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죽음이라. 네. 카드의 이름도 이렇게 무섭고 카드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카드는 성격이 뭐 좋지 않아 라고 뜻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에서 이 썸남 썸녀 연애 질문에서 현재는 연애를 할 시기가 좀 아닌 것같아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카운슬링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상황이 확실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현재 아무리 내 마음을 좀내 심장을 나대게 하는 그런 썸남 썸녀 상대방이 있다고 해도 지금 신경을 써줄 만한 정신이 아니시거든요 예. 네. 일단 지금의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만 연애로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든 뭔가 신경을 쓸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연애 스타일을 나타내어주는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연애를 할 상황이든 아니든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상대방을 뜻하는 카드로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네요. 어, 마법사라. 이 상대방뿐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손재주도 있는 것 같고 임기응변에 아주 능하고 표현력이 정말 뛰어난 성격입니다. 연애 스타일은 입담이 좋아서 상대를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센스가 있는 그런 위트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도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현재 3번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바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물론 밝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이 바쁜 상황에 틈을 노려서 본인이 뭔가 비집고 파고든다고 해도 결국엔 다른 것들이 더 먼저 되겠지? 우선시 되겠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방 분도 지금의 상황에는 좀 지나고 나야 어 지금의 상황이 좀 지나고 나야 그러고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겉으로는 활발하고 좀 밝아 보여도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것도 많고 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꼭 극복해서 이겨내시길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이렇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죽음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음 근데 여기서 죽음의 카드의 해석은 3번을 선택하신 분의 지금 힘든 현 상황이 조금씩 진점되어서 나아질 것 같다고 해석이 되고요. 물론 연애에서 어, 상대방 분이 욕심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표현한다면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3번 분들이 지금 스스로가 뭐 놓여있는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것 때문에 좀 버거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3번 분들이 더욱 이 지금의 상황이 집중하고 허리를 좀 조는 듯한 그런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시거든요 어 그래서 당분간은 썸으로만 유지를 하시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만남이 좀 중단되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은 당분간 좀더 독립적이고 그런 강한 본인만의 정신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되어질 것으로 마무리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을 선택해주신 분께 작게나마 제가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언의 카드를 보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드시고 머릿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을 좀 비우려고 노력하시면서 현재의 상황을 고통스럽지 않게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끙끙한다고 안들 본인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은 언젠가는 겪어야 했을 상황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듯 음,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편안한 마음을 드시고 지켜봐 주심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은 결코 본인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드시다면 잠깐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감정들을 좀 정리해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3번 분의 이 연애성적인 부분을 보긴 했지만 어 여태껏 지나오신 이 시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좀더 힘든 날들을 좀 겪으셨던 것 같아요 남모를 슬픔이나 상처들 또한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힘을 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3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파이팅! 비온디에 땅은 더 굳는다고 합니다 3번의 해석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의 카운슬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카드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전반적인 카드들을 봤을 때 키포인트 단어는 확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보면 7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어 주는 카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카운슬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격과 연애 성향을 나타내어 주는 자리에 왕의 검이라는 카드가 있네요. 리딩을 해 보자면 본인의 성격은 리더십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완벽주의를 꿈꾸는 그런 마초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스마트하신 분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 법규율에 같은 그런 관련된 직종이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연애 스타일은 카리스마 있고 주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애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고 본인이 스스로가 음,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나타내어주는 자리에는 기사의 동전이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성격은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상황들을 찬찬히 지켜보고 신중히 선택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연애 스타일로 얘기하면 느긋하고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은 현재 4번을 선택하신 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분이 4번을 선택하신 분에 대해 호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왜냐면 착하고 자상한 그런 마음 넓은 사람이구나 어, 그래서 편하고 의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활발한 그런 성격에 주위에 사람들도 많은 것 같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씩은 좀이 어, 사람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감을 못 잡겠어 라면서 좀 엉뚱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카드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좋은 쪽으로 리딩이 더 되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하나 쓰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상대방분 혹은 본인이 과거의 인연을 아직 잊지 못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인 건 아닌지 네이 부분은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썸에서 연애로 이어질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먼저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인데요.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이 원했던 대로 4번을 선택한 분에게 음, 의지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4번을 선택하신 이... 분 또한 넓은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받아주고 감싸 하나주시게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두분 모두 자상한 사람이고 주위에 인기가 많다 보니 본인과 상대방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서로를 유혹한다든지 두 분의 사이에 다른 3자의 개입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해 어, 서로 조금씩 긴장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음, 새로운 사람들에게 뭐 대해서 좀 견제하고 대립하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라고 하면 과거의 연인 혹은 주변의 그 이성적 관계로 새롭게 엮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본인들이 서로 뭐 의도한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좀 주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 4번을 선택해 주신 분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언제고. 어떠한 선택이 되었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썸남 썸녀인 이 상대방을 잃고 싶지 않다면 의사소통을 할땐꼭 진실된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요 서로가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소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어떠한 역경이 들이닥치더라도 끄떡없는 그럼 두 분이서 알콩달콩, 정말 예쁜 사랑을 잘 지켜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4번의 분들 힘내시고 연애하시게 되면 예쁜 연애하세요. 4번의 해석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현재 나와 썸타는 그 혹은 그녀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사이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 주제도 이렇게 카운슬링이 모두 끝이 났네요. 영상의 타로는 개인 타로처럼 상황에 맞추어 직접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채 겸 댓글로 덕담 한마디씩 남겨주시는 센스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레드타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다음번 방송에는 더욱 재미나고 유익한 타로 주제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레드송 다음 방송에도 우리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